네, 저는 내깔랜다. 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도로의 표지, 대부분 무슨 표지인지는 알고 계시겠죠? 네, 맞습니다. 횡단보도 표지입니다. 횡단보도, 하루에도 많게는 수십 번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일반 횡단보도와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반 횡단보도는 도로와 수평으로 일정 간격의 흰색 선을 그려서 횡단보도임을 표시하게 되는데 역시 동일하게 흰색 선을 그리고 가장자리에 흰색과 노란색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칠을 해놓았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니까 일반 도로와는 다르다는 것을 느끼셨을 텐데요. 보통은 속도를 줄여야 할 곳에 흰색과 노란색 선을 그려 속도 제한을 유도할 목적으로 쓰여지는 것인데 이처럼 횡단보도와 겹쳐져 사용되는 것을 고원식 횡단보도라고 합니다. 이런 고원식 횡단보도는 어떤 곳에 설치가 되고 어디까지 가 횡단보도인지를 명확하게 짚어보고 이곳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를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튜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튜뷰! 이런 형태의 횡단보도는 도로 표면보다 약간 높게 만들어져 있는데 과속을 하면 안될 도로의 일정 구간과 그런 지역에 설치를 해서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차량의 속도를 30km 이하로 제한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 예를 들면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 보호구역 또 장애인 보호구역 같은 곳에 주로 설치가 되는 거지 일반 도로보다 높게 포장돼서 과속 방지턱과 같은 기능도 있고 그런데 이 고원식 횡단보도가 조금 애매하고 혼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동튜브 생각은 어떤지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그래 사실 나도 별 생각 없이 수시로 이용했던 횡단보도가 관심이 없다가 얼마 전한 기사 내용을 접하게 되면서 이 고원식 횡단보도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지난해 한 운전자가 고원식 횡단보도에 경사면에서 길을 건너던 아이를 치여서 전치 2주 정도의 상해 진단이 나온 사고가 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횡단보도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 중 하나로 운전자의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을 받게 돼 있지 그래서 이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의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처리돼서 검찰에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시상 혐의로 기소를 했고 최근에 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는데 법원은 운전자의 기소가 잘못되었다고 공소를 기각했다는 거야 법원에서는 그 근거로 경사면은 횡단보도 기능이 아닌 횡단보도가 도로 표면보다 높게 위치해 있음을 알리는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판단을 했다고 그래. 또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의 고소가 잘못되었다고 판결을 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논점은 12대 중과실 횡단보도 사고냐 아니면 일반 사고냐인 거고 법원은 일반 사고로 판결을 내리게 된 거지. 그러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고원식 횡단보도 ]의 구조를 그림을 통해서 살펴볼까? 그러니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번 사고는 횡단보도가 아닌 경사부에서 사고가 발생이 되었던 거지. 내가 그래서 고온식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을 직접 찾아가서 상황이 어떤지를 살펴보았더니 역시 경사부로 횡단하는 사람들을 적지 않게 보고 왔는데 고온식 횡단보도가 보행 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한 시설물이지만 정작 이용자들은 이게 횡단보도인지 아닌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 그래서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람이 우선이라는 정책과 취지는 좋은데 사용자 즉 보행자가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사용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 도쿄비 생각은 어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내용으로 달아보았는데요. 보신 것처럼 행정의 취지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도 사용자들이 좀더 쉽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인 생각이었는데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은 고원식 횡단보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합니다. 내차는내 관련다. 수고했어. 동티뷰. s v